이번에는 후면 삼각근, 어깨가 전면, 측면, 후면 중에 이 후면, 어깨 뒤쪽, 후면 삼각근 운동 중에 벤트 오버 레트럴이라고 이렇게 숙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할거예요 요거. 근데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레슨을 하다가 아니면 트레이너분들을 많이 가리키다가 얘기들도 맞고 얘는 자세가 진짜 많이 틀려요 기본적으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좀 비슷하거든요 많이 틀리지 않는데 얘는 조금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 방법은 또 오랫동안 저는 해왔던 거니까 이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덤벨을 들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줘요 숙이는데 이렇게 숙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돌 숙이는 사람도 있고 허리를 쉬는 사람 있고 허리를 많은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숙여지면은, 올라갔을 때, 후면 삼각근이 단축되는 가동 범위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체가 이 90도보단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게, 조금 더 후면 삼각근의 최고 수준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늘릴 때도 조금 더 집중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말 필요는 없는데, 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가슴을 피고등 운동 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어, 힘을 등에다 빼도 돼요. 어, 허리 다치고 그러진 않으니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힘 빼고 자, 이 상태가 기본 이제 몸의 자세예요. 여기서 크게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이렇게 옆으로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으로 운동을 해도 운동은 돼요. 운동은 되는데 이제 비율 차이 내가 타겟을 주고자 하는 후면 생각근에 몇 프로의 무게를 전달하느냐 이건데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어볼게요 든 상태에서 요렇게 일자 있게 일자 이렇게 들면은 내 몸으로 해도 측면이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축돼서 이러면은 이제 측면의 계획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몸 쪽으로 붙여 가봐요 그러면 측면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 그게 한 45도 정도 되거든요 45도 그러니까 이 상태가 딱 되면은 이 상태에서 움직여야 많은 무게를 후면상각근에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너무 몸에 붙어 얘가 너무 이렇게 몸에 붙어 그러면 광배 등을 쓸수 있는 등을 개입시킬 수 있는 각도가 좀 생기니까 는한 4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삼각형으로 뒤로 가는 이 각도로 하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목을 드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회전해서 팔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팔꿈치. 팔꿈치를 들면 새끼 손가락이 닥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면 손가락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자, 이렇게 당기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등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등 등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얘 후면 삼각근 힘주는 맨몸으로 힘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축 아 이거 만져봐야 딱 좋은데 이렇게 단축을 딱 시키면은 등은 단축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이렇게 맨몸으로 힘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얘도 맨몸으로 할때 이렇게 든 상태에서 해 그러면 측면이 들어가겠지. 그냥 45도 밑으로 어깨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허리는 이 정도 숙이고 등은 편하게 살짝 힘을 뺀 상태에서 여기서 쭉 하나 하는데 얘도 살짝 이렇게 무릎이나 어, 허리의 반동은 살짝씩은 들어가도 돼요. 나중에 이제 내가 능력이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치팅 운동을 이렇게 높게, 길게 반동을 써도 되니까 이건 차 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후면 상각근을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인지해서 쓸 일이. 어, 다른 부위도 뭐 마찬가지인데 얘를 조금 인지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는 연습을 특히나 많이 해줘야 돼요. 자기가 손이 닿고,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하거나, 튜빙을 잡고, 뭐, 튜빙을 이런 데 이렇게 걸어서, 어. 어, 튜빙을 한번 찾아볼까? 튜빙, 튜빙이 갑자기 안 보이네? 자, 이여 어딨을까? 아, 어, 검색이란다. 자, 이렇게 X자를 엇갈린 상태에서, 또그 각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힘주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자, 어, 등이 접히는 게 아니에요. 승모근이. 이렇게. 그리고 쭉 힘을 주고 쭉 오래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맨몸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얘도 이제 인지 능력이 향상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고 앞에서 보면 솔직히 후면이 안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뒤쪽, 등, 그 다음에 힙 뒤쪽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딱쳐어야돼 뒤에가 어,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가 쳐어나한 만큼 후면이 이렇게 쳐어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꼭 후면 삼각근을 넣어야 돼요 그 중에 이벤트 오버 레트럴 레이즈를좀 어, 즐겨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호언이의 어, 어, 후면삼각근 운동 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깨깡패 어, 훌륭한 백 만들기 위해서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